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배상문이라고 합니다. 강염 어, 내과에 소속된 전문의로서 작년 거울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 고민이 많았고, 현재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어, 가지고 있던 고민을 이렇게나마 표현해야 되겠다고 느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코로나19 경쟁자에 있어서, 원격 정진을 할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데,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은 어떤 어 연구나 검증이 정확하게 되었다라고 하기는 힘든 상황에 발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주장이 많이 포함된 내용이고 어 그에 대한 책임이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보장을 할수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만약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고, 코로나 19에 확진이 되셨고, 자신의 병의 상태나 어떤 치료에 대해서 어 고민이나 문의가 있다면, 어, 담당하시는 의료진이나 공무원과 상의하시는 것이 음, 그런 공식적인 채널이 되겠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그 안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19 환자들의 경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이제 널리 알려진 현재 노력의 어, 의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처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어,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에 대한 면역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사이토카인과 바이러스의 어떤 염증들이 주된 것이라면,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에 대한 음, 병균이 다시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항바이러스제나 뭐 어, 여러 가지 그 항체 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면역억제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 폐의 세포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감염이 더 취약해지고 평균이 병을 폐렴물을더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그래서, 폐렴을 빨리 찾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산소포화도는 말 그대로 혈중에 있는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있고, 고령이나 담배를 피거나, 뭐, 폐가, 뭐, 망가져 있는 분들이라면 또는 예전에 어떤 심각한 폐렴을 하는뭐 흉터가 있다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는 폐의 어떤 산소를 전달 산소를 혈액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감소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 어느 정도 폐가 손상이 되어야지. 산소포화도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 X-ray 촬영이나 CT 촬영이 되겠고 그것보다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청진기를 통한 청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청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 원격 청진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장비들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 환자에게만 전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어, 모든 환자들은 대부분 자기 개인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소화부 그러니까 통화할 때 쓰는 음성을 받아들이는 마이크에다가 가슴을 대어서 청진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건강했던 시기의 녹음과 시간이 지난 경과에서 녹음을 비교해서 이게 혹시 폐렴의 초기인가를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몇몇 문헌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도 충분하게 청진을 할수 있다는 어, 결론에 개인적으로 도달했습니다. 정진을 스마트폰 번들랩으로서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그 녹음을 최소한 한 10dB 이상 증폭해야지 어 일반 스피커나 오리와 어 가청 영역으로서 정진음을 조금 구별할 수 있다고 어저 혼자만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아이폰 ...나 안드로이드 폰의 번들앱이 아닌 어, 멀티트랙 레코딩이 가능한 앱에는 중폭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녹음을 한 후에 중폭해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 방법으로 일단 녹음을 하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틈틈이 어, 녹음을 해서 처음에 건강한 시기에 녹음과 비교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골자입니다. 청진방법이나 폐렴이 있는 경우에 들리는 청진냄은 유튜브로 검색하면 여러개가 검색결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검색결과를 잉크로 달았습니다. 그 마이크 부분을 갈비뼈 사이에 최대한 밀착을 하시고 조용한 환경에서 되도록 심호흡을 길게 들이시고 길게 내쉬면서 녹음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녹음을 같이 듣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있구요. 저도 저의 어, 개인적인 선택으로 이걸 하는 것인데 어, 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저의 원래의 의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음, 답이 늦더라도 어, 양해를 미리 구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스코트론 중에 있는 내용의 일부이고 원래는 앱을 디자인해서 전용 앱으로 이제 배포를 하고 싶었는데 어, 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빨리 이 아이디어부터 전파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혹시 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나 회사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되면 이정지는 비교를 아마 AI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 AI 기술이 있으신 분의 연락도 어, 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